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의 요정 MC 레이라입니다. 네, 모험가님. 드디어 10월입니다. 요즘 가을다운 날씨가 한창이죠. 높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모험가님들께서도 이런 10월의 가을 날씨처럼 이번 10월을 기분 좋게 시작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새로운 이벤트 소식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우두머리 토벌 주간 임무 이벤트. 기간은 10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0월 24일 일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엘리언과 하둠 우두머리를 토벌하고 보상을 받아가는 이벤트인데요 우두머리 토벌 100회 완료 시 아리엘리의 파편 1000개 우두머리 토벌 200회 완료 시 심연 장신구 괴짝 1개 우두머리 토벌 300회 완료 시 심연 유물 상자 1개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임무는 매주 월요일 00시에서 1시 사이에 초기화됩니다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주간 출석부 이벤트 기간은 10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0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총 14일로 구성된 이 주간 출석부 이벤트는요. 보험가 여러분들께서 검은사항 모바일에 접속하시는 게 더욱더 즐거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이벤트인데요. 이벤트 기간 동안 검은사항 모바일에 접속을 하실 때마다 매번 기분 좋은 보상들을 다양하게 받아가실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특히 7일차와 14일차 구간에는요. 블랙 각각 200개, 300개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그 외에도 아르헬리에파편, 돌파 복구권 등 다양한 보상들이 모험가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매일매일 검은사 모바일에서 만나요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마지막 이벤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이벤트 소식, 흑정령 패스 이벤트 이간의 10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1일 과제를 통해 흑정령 패스를 모으시면 모험가님의 흑정령 패스 점수에 따라 그때마다 해당되는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보상으로는 영지성장 상자 500개, 엘리언 태고 장비 상자 1개, 아리엘리의 파편 300개, 심연 장신구 괴짝 등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펄 상점에도 새롭게 추가가 될 의상인 베네실드레스와 카르키 슈트를 흑정령 패스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또 같이 봐야겠죠. 주시죠? 검은색 뭔가 영지관리인 아이린이 생각이 나는 베네실 드레스를 샘플로 가져왔고요. 또 다음 것 보여주시면 사이에 이렇게 앙증맞고 알록달록한 베네실 드레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 워리어에 어 이건 또 약간 영지관리인 에이든이 생각이 나는 수트인데요. 어 이세 가지 샘플 말고도 전 클래스 모두가 준비가 돼 있는 의상이니까요.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베네엘 드레스랑 카르키 슈트는 또 기능복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쁠 뿐만 아니라 착용 시에 특별한 능력까지 부여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건 포럼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이 이벤트는 무려 두달 가까이 유지가 되니까요. 최고 보상인 태고 장신구 상자까지 모두 모두 놓치지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10월 첫째 주 이벤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검은사 모바일과 함께하는 10월도 즐거우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벤트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